받아먹기만 하고 어?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웃음> 아, 가라. 바데바 와. 아징그람 바람, 바람, 바람, 바 늘어났네. 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작 코옵 협동 모드를 지원하는 퍼즐 게임, 호그스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인 캣독이라는 애니메이션 알고 계신가요? 양쪽 엉덩이에 강아지 얼굴과 고양이 얼굴이 있는 약간 괴생명체? <웃음> 그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쪽에 둘다 개머리예요 개머리가 달린 귀여운 생명체가 퍼즐을 해나가는 건데 이제 각 머리가 지성이 따로 있습니다 한쪽은 플레임, 한쪽은 매데에터 이렇게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매데에터도 같이 플레이를 할 건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 됐어 아초대저 네, 들어가는 중 후... <웃음> 이렇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협동 게임인데 힐링일 수 있나? <웃음> 맞아 협동 게임이면 막 치고 받고 원래 싸우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바이패드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바이패드도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잖아 음. 무동벌레 뭐야 감싸기 감싸. 야 감싸. 반응이 없네 들어가자 음. 1스테이지 고고 아 근데 오케이. 브금이 되게 침착해 가지고 약간 나도 텐션이 다운되는 느낌이야 빨리 억지로 <웃음> 올려봐 좀, 좀 늘어져 아, 진짜, 진짜. 아 이대로 떨어져 <웃음> 죽는 거 아뇨? 오케이. 아, 뭐...뭐...떨어지면서 시작하네 떨어져 <웃음> 왜아아아왜떨어져 왜 떨어져. 궁금했거든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가자 오케이 <웃음> 귀엽다 <웃음> 느낌이 이상해 뭔가 스무스한 애 되게 오물 오, 떨어져 오. 아니 그리고 이 무당벌레는 왜 아까부터 계속 우리 주변에 설치고 있는 거야 신경 쓰이게 기, 길 가르쳐 주나 어 뭐야 물면 돼아 됐다 그만 물고 와 <웃음> 눌렀잖아 <웃음> <웃음> 아저저어 어. <웃음> 어떻게 넣는지 몰랐어. 오, 이건 뭐지? 몰랐는데? 물었다. 응? 뭐, 어떻게 하라고? 음... 오, 뭐야, 왜 이렇게 늘어... 어, 원래 늘어나? 아니, 늘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오. 트리거를 누르면 늘어나, 몸이. 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여기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슥. 에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아! 어, 이거 여기서 공 그거 여기 여기 시든니 있어. 아아 아! 아아 아, 아! <웃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로 <웃음> 다시 가면 되잖아, 열로. 거기 거 올라가죠? 어 어. 아. 안에 똑똑한 녀석. 오케이. 랄랄랄랄. 먹었다. 예! 음, 벽따기희든벽따고몸늘리는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와 오. 으악 돌아갈 때그 탄성이 있네 음, 응. 물고 위로 올라가 여기다 꽂으면 되겠지? 오케이 입을 입이 열리네요 ]잖아. 들어가 오. 아 뭔가 전기 파이프 타는 느낌이야 기분이 좋지 않아 내가 왼쪽. <웃음> 빨리 가서 오케이. 오른쪽을 누르란 말이야 무미한 것. 무미하다니. 오, 오 난다. 바람 타고 올라갈수 있다? 나비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데? 아 바람 불어줘. 오, 어, 저기 개벽 따고 있어. 어, 굿. 근데 이거 모아서 뭐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그냥 뭐 그냥 플렉 플랫, 플렉트하는 요소 아닌가 바람 왜 있는 거지? 나 나비 쫓아보자. 어어 뭐야? 오막 기울어지네. 또 쫓아 또 쫓아. 아. 뭐가 징그러운 거 같기도 하고. 오 <웃음> 어? 어, 뭐야 사라졌는데? 사라졌네. 아무 의미 없나 봐. 위에막 과일 같은 게 있는데? 아, 징그러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그리고와야 되나?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될거같야서 당겨. 아서당뭐 좋아요 오 뭐지 뭐야? 입이 열렸어요. 아, 우리 델가 뭐 아, 그만 좀 물어라. 여기 여기 뭘까? 아무것도 아니네. 가자. 그뭐 어디 가세요 어디, 어디, 좀? <웃음> 어디까지 늘어나나 궁금해서. 주워. <웃음> 아이 좀 많이 늘어난다 징그럽다. <웃음> 이게 약간 징그러움과 귀여움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어. 원래 징그러운 거랑 귀여운 건한꺼 차이지. <웃음> 맞아. <웃음> 귀엽다 매달려 있는 애. 그러게. 자 반대편 물어. 아 오케이. 그럼 전문이지. 아니, 아니, 아니 어디까지 아니, 늘어나? <웃음> 오케이. 됐다.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오, 오, 오, 됐 오, 오, 지 이런 오, 오, 어 오, 나 오, 저기 뼈 오, 고 있어. <목소리> 뭐지? 뭔가 있을 오, 같은 오, 오, 오, 있 오, 오, 아이제 늘릴 수 있는 거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네,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자, 가서 음. 몸을 늘려서 물어.. 보어엄오 가자, 가자, 우우우우우우우 파이프 속으로. 뭔가 우들길우우서 변기 파이프로 하니까 똑같아 <웃음> 변 <수변> 같지 않나 <웃음> 이게 있으면 물을 하는 거겠지 늘려서 역시 어. 이해도가 빠르구만어저때 내가 넣어가지고 그 탄성으로 멀리 날아갈 수도 있을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고급 스킬로 음. 오! 불 들어온다 되게... 뒤에 벽화가 뭘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가?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마. 않고 야야 야,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지. 너무... 드르륵 움직여 오! 다 백만. 모았어! 늘리지 마, 징그러워. <웃음> 아니 뭔가 한 챕터의 마무리가 이 종을 내리는 건가 보다. 아, 아까는 과일이었는데. 아 이게 종이었구나. 아나 도토리인 줄 알았어. 그러네, 나도. 아닌가? 아까는 도토리였는데 지금은 종이라든지. 아그 그런 건가? 모르 모르겠네. <웃음> <웃음> 뭐 하는데, 뭐 하는, 뭐, 뭐 해? <웃음> 내가 왼쪽. <웃음> 둘다 같은 거구로. 아까는 과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침, 침실 같은 느낌의... 아하...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아까는 도토리가 맞았던 거지? 그... 그럴 거 같은데, <웃음> 서로 비슷해서 그런 생각이... 유후... 제너를 다 올, 올려서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게... 후행! 와 커다란 공이야 어? 되게 크다 물을 수 없어 이거 몸을 늘려서 끌고 가야 될것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아, 이렇게 징그럽냐 아, 흔들다 막 땀나 땀나 닿았어 닿았어 아. 아니 저 위에 있는 저 벌레 벌레 쉐... 빨리 와안 아, 가고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웃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였어? 오 됐다 저 벌레식 편하게 위에 앉아가지고 <웃음> 네. 우리가 끌어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어?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웃음> 아 <웃음> 바람이 꽤 세네 가라! 레데에터와아 징그러워! 아 뭐야! 물룩 <웃음> 어, 하고 늘어났는데 <웃음> 저 이거 오케이 됐다 오케이 okay, 됐다 부르르 기대 씨.. 표현이 개더러움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 부르르 가고 나름 됐다 가자 okay. 오 좋아 좋아 악셀 구만 는 뭔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네. 아 확실히 아까는 그러면은, 도토리가 그러네, 맞았네 맞냐 맞냐 이번에는 해변 같은 느낌 불가사리 해마별로 저런거 왜 어? 공을 잡고 어, 그래? 공 <웃음> 던질 수 있다 우리의 목표가 도대체 뭘까 그니까 뭔가 분위기는 뭔가 고대 유적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천공의 섬 라퓨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일지도 오잉 음. 오 우리가 띄워놨던 여기. 섬들이 여기로 오네? 그렇네요 아 저.. 저거네 저 가운데 버튼 시작할 때 있었던 버튼이 아 음. 그러니까 그림이 이.. 오, 어.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 이제 제대로 된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음. 위해서 저.. 어, 뭐야 이거? 꼴이 너무 물고 싶게 생각는데 <웃음> 빨리 와오 뭐야? 물어야 되나 봐 어우! <웃음> 어어 그건가 보다 코스튬? 코스튬, 으음 아, 우리가 모은 뼈다귀로 옷살수 있네 어 아, 어. 와, 귀여워 근데 강아지가 고양이 귀를 꼈는데? 이것도 해보자 우리 지금 네개 있으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열지 말아봐 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살수 있는 게몇개 없어 살펴봐 이 무당벌레. 띄꺼운 무당벌레 여기 있던 무당벌레 모자 아 그리고 캡슐도 그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더 늘릴 수 있나 보네 응 음. 어? 꽃이야 응 음. 저기 안쪽도 들어가볼까? 거울 같은데? 아아 음. 아, 거울이구나 대박 이게 제일 무난하다 나 모자 써야지 네예 탐험가 모자야 난 고양이 유지할게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잠깐만 여기 약간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공이야 어 그러네 둘곳이전혀 없군 가자 들고 가볼까 이거? 어? 좋은 생각이야 어? 사라지네. 나오니까 사라졌어. 그래서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모르겠뭐 여기부터 가자. 뭐? 과일 세 개. 아. 아, 뭐야. 음, 소리 더러 아, 요렇게 또 새로운 파이프가 오. 열리는구나. 스테이지고. 에. 과일 컨셉의 맵이에요. 맛있겠다. 과일 좀 먹어야되는데. <웃음> 아 진짜, 진짜 자취생 같았어 방금. 말하는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어? 나 낑겼어! 어? <웃음> 아 징그러워! <웃음> <웃음> 왜이래! 아왜 시작부터 버그야! Later. 아아! 뭐. 떨어지잖아! 배틀룸 제대로 뱉으라고! 쓰레기 게임 <웃음> 왜 쓰레기 게임 나오는 거야? 문을 열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녀네? 어? 뭐야 이거? 점프킨 패치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들어가보자 <웃음> 음. 다른 맵인거야? 뭐야? 오, 음. 어, 다시 다시. 아 아니다. 저 저기 뒤쪽에 점프돼 있다. 이리 와 봐. 음. 어떻게 올라가? 아, 아, 아, 못 올라가네. 저요 여기서 얘네 밟고 가면 되잖아 오, 여기서 뒤쪽으로. 오! 그렇지. 아, 똑똑해 매드. 어디야! 쪼끔해. 씨끔해 원금법 이끔원금끔해상끔 게임 오 도전 과제 쪼 성했다 쓰다듬어 해다끔해쪼다해 아, 위험, 쪼끔해. 이제 아, 여길 아, 이용해서 오우. 네. 이건 뭐지? 돌려. 야 음. 아. 물이 나오면 장물이 자라 가지고 계속 지나갈 수 있네요. 이지지. 이거 지금 살짝 갓 보니까 힐링 게임 오. 음. 배경을 볼수 있어. 힐링 게임이 살짝 지금 좀 무섭거든요 이거 <웃음> 힐링이 아닌 것 같아서 어 감이 조금씩 조금씩 오, 오, 오 대박 네모난 수박인가 엽동 게임이면 힐링일 수 없다니까 <웃음> 저기 밑에 뭐 있다 여기도 뭐 있는 거 불려 어. 물오 음. 수박자라고 이건 왜 있을까? 모르겠네? 점프... 아 이거 밀수 있다 음 아아... 코 지나가야 되나 보네? 얘한테도 인사해줘야지 뭐하는 거야 안녕 쉽네? <웃음> <웃음> 물으면... 쟤한테 가려면 은 과일 열매가 필요해. 위쪽에 있는 거. 그가네 유감 물어. 그걸 안 물어? 반대수있로갈수 있을 거 의에... 의... <웃음> 의... 저거 저거 저거 들고 와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으... 이아그어리는 거를 놔볼래? 아아 <웃음> <오. 웃음> 아, 그런 거구나 이제 놔왜 계속 느리고 있었을까 나는 막아 <웃음> 자. 가자 가자 그럼 저거는 저 도토리 같은 거는 소화되고 우린 소화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오 뭐야? 아, 뭐야? 반대쪽에 머리가 또 있어 우리랑 오. 똑같은 구조의 생명체인 거지 음. 뭐야 옥수수 도깨비 저저 <웃음> 뒤에 막 깔짝대고 있는 애 있는데? 그러게 오 여기 숨음겨져 있는 음. 길이 있어요 아얘 아까 그건데? 그거? 이모티콘그 우리 이 스테이지로 넘어오기 전에 이 친구의 아, 아! 실루엣이 있었어 오. 얘를 찾아야 되는 애인가 봐나 보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아아 내가 입으로 토하네! 아니, 아니 이거 맞아? 우와 이거 이상한데 기괴한데 좀? <웃음> 음 저기 더 위에 있다 반대쪽에 호수가 있다. 아저 뭔가 물어라 <웃음> 뭔가 깨, 징그러운데 와 <웃음> <웃음> <웃음> 됐다. <웃음> 아니 뭔 몸... 힐링 힐링하지 않은데 <웃음> 징그러운데? 알고 보니 공포 게임이었다던가. 이것도 밑에 물 물어야 되잖아. 그러네. 내가 내가 물게. 이아게 아. 뿌렸으니까 아 됐어. 날아서 물어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장작들 난리에 나서 막 징그러워, 더러워 이러고 있는데. 더러울 것까지. 상처 받아요 주인공. 아주 이 귀여운 강아지들한테. 이 짖는 모습을 봐 얼마나 귀여워. 좀 늘어날 때만 징그럽지. 징그러워져라. 어 됐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룰루루. 어왜또 버그나 또 버그나. <웃음> <웃음> 그냥 시수 타는 건가 봐. 와 정말 그, 재밌다. 뭔가 물을 뿌려야 되는데 가운데 장물에 여기 물 나오네. 뒤로 가볼까? 음. 아무것도 없네. 뭐지? 아무것도 없네. 안나오는데? 누가 무, 물을 틀어줄 애가 있어야되나? 물을 어떻게 틀지? 찾아보면 다 나온다 얘 있네 돌리라 많이 안돌려도 되네? 한, 한, 반바퀴도 안돌리고 물이 나와 수압이 좋은가 배. 맞아 어? 야야야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뽑아 어 뭐야 뭐야 장물이 아니라 원레인데 뭐야 땅강아지야? 뭐였지? 어, 쓰다듬어주 우와 어? 나, 나도, 나도 쓰다듬어주래 이게 강아지의 마음인가 자 이제 물을 어 여기 또 있다 벌레, 음. 벌레? 어? 그러네 벌레. 계속 옮겨가네 꼬박 우리가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쟤 뭐하는 애지? 또뭐 어디로 갔다 어? 이번에야말로 저 뒤쪽에 그 친구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거같고 어? 그러네 이 공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제가 뭐야? 아! 뺐다고 벌레였네! 음. 두개째 고마워. 우리가 계속 귀찮게 했는데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왜, 왜 주는 거지? 머리끄덩이 잡고 물었는데. 토해, 빨리 가서. 이러이 어우, 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아과과과과과과과아과과과아과 반동..반동..반동으로 돌아왔어 아 중앙장모를 뿌려야 되네 아 그래? 아, 그래 그 저게 필요해 저게 가자 가자 됐다 됐다 이 끌고 가죠 빨리 너도 힘줘 <웃음> 왜 늘려 또 심지어 우와 <웃음> 뭐, 뭔가 <웃음>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게임이다 가자, 이걸줘야애가 삼켜. 이렇게. 너무 이상해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로 나와 오딱기안돼 밀어 됐어 오케이. 저희도 저게 있는데? 뭐? 저희도 터그가 있는데? 물개 있다고 뭐든지 다 물려고 하지마 진짜 어? 개같아 <웃음> 우린 개니까? 오. 오. 위로 위로 위로 좋아 자물물물밥 우와. 소. 자자 이걸 물어야 될 때가 왔어. 아니 멍청아 네가 물어. 오케이. 기다. 알겠만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됐어. 아. 우와. 만인 늘어나나? 우잉 귀여워 잉 우와 아보카도야 우와, 귀여워 우와 아보카도 귀여 짖기만 <웃음>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어서 물? 어? 그래? 음... 아 오케이 알았어 어? 뭐야 내가 호스를 들고 있네?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나봐 얘 누구야? 크링글스 할아버지다 크링글스 <웃음> 할아버지 <웃음> 이거 물수 있나? 어? 당겨 얘 아래에서 물이 나오게끔 해야 될것같 아아 우리가 호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잠깐만 오른쪽 좀만 보자 음 아무것도 없어. 이 수박 당길 수 있나? 안 당겨져요. 위로? 위로 먼저? 음 조금 더가아볼까아나 떨어져. 나 떨어져. 나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저기 어떻게 퍼즐을 풀어서 그걸 얻어야 되나봐 와저 자식 열매 안 갖고 오면 입도 안 여네 그러니까. 쓰레기놈이네 저거 물어 옳지 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일단 올리긴 했는데 어어떻게 어, 어, 하는거지? 형또 물어봐 그 옆에 거 어. 아이 입을 놓으면 어떡해나 어? <웃음> 나에게 한 말이에요? <웃음> 오케이. 아 이러면 넘어날 수 있겠다. 아 그렇구만. 내 네, 집은 못 들어가요. 장식이더라고요. <웃음> 둘다 덥석 무는 소리 봐. 오, 오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많이 잘랐네. 오, 저 위에는 저 점프 열매가 있고 어 다시 가야겠다 어 그냥 당겨 최선을 다해서 야우오딱겠다 오케이 안내 물 잠겼네 방금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어? 아닌가? 물이 필요한가? 쟤쟤 호스 연결을 해주고 해줘보고 싶은데? 꼭. 오오오오데 버섯이 잘하고 있어 어 고렇지 고렇지 와다 모았다 다 모았다 네개 가고 <웃음> <Go, go. 웃음> 나오자마자 저 이선 못생긴 애 있는데 저기. 방 못생긴 뭐애 있었어 못생기네? 얘? 얘 말고 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하고 온 건가? 응응응 음, 음, 음, 맞아 겨래 걸리네 그러게? 스테이지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 뭔가 서브 스테이지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분량이꽤 되네 나 오른쪽 볼래 아 여기가 어? 마을 같은 건가봐? 뭐야 문이 열렸어 여기가 마을 같은데? 아 그런건가? 과일마을 안에서 스테이지 여러개 들어가는 느낌인데? 오 딸기 딸기, 딸기 하나 사볼까? 음. 어 블루베리네 너는 <웃음> 다음에 봐요 주인장 형 모자 안 바꿔? 나도 딸기로 할걸 그랬나? 아보카도가 절기. 열로 돌아가보자. 와존 못. 얘야 내가 말을 못생긴 애가. 그. 못생겼으면 지져야지. <웃음> 저거 안 가보. 여기가 방금 우리가 나온 데지. 어, 아니 아니. 어 아니네. 2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서브 챕터가 아니라 이거 다 해야되나 본데? 음, 음. 여기가 마을, 마을 같은 개념이 맞나? 어 마을이고 여기가 이제 던전 음. 서로 지금 뭐야? 짜증 났네, 농작물 잘안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할까? 우와아아아악 토사물 가요 토사물 <웃음> 가요 라니 다뽑아 이거 다 뽑아. 야돼다 뽑아. 다 뽑아. 이거 뭐, 다 뽑아. 뽑았어. 이거 다뽑거다뽑거겠 뽑아. 도거다 뽑아. 줄게다 뽑아. 어다 뽑아. 어무다뽑미야 이걸 제한테 갖다 줘 볼까? 아 예. 해. 자. 어, 이 바구니에 담는 건가? 어? 어. 수박이 더 이상 안 누러져? 야, 야, 이거 맞나 그렇네, 봐. 그러네, 그러네. 음. 이거 백방 퀘스트하면 아, 하나씩 주니까 아... 뭐야? 백방에 빠졌어. 이거 백방 퀘스트하면 이제 뼈다귀 하나 준다고 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황금뼈다귀! 음. 서로 수확한 작물을 나눠주고 화해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 봤고요 그냥 멍청이들 같긴함 <웃음>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해, 멍청아. 멍청인다, <웃음> <옆구리>. <웃음> 늘리지 말라고, 징그러. 불뭔 음. 소리야, 이거? 응, 음. 나와. 징그러지? 어, 어, 어, <웃음> <힘견던데? 뭐지? 웃음> 자, 먹어. 오. 아, 어. 줄여주네. 됐다. 이제 통과할 수 있어.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 나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물 마셔. 물 마셔. 야쟤 저거 처먹으러 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길 뚫었으니까 됐어. 그만 먹어. 어디있어 카메라 안 보여. 일로 와 너. 갖다 버리자. 갖다 버려? 난? 던지자 던지자. 어, 던져 던져. 아니, 강하다 있어. 이 녀석. 바이바이. 오케이. 사라졌고. 오이런 음. 거로 만면 자, 거기 가지 말아 봐. 오른쪽이 궁금해 나 지금. 어 여기도 작물 키울 수 있겠다 응? 뭐야 뭐지? 얘도 일단 키워놓자 오케이 응? 자 얘도, 얘도 키워놓자 뼈 따고 있는대로 점프하는거 아니냐고? 뼈 따고가 어디있는데요 아아! 오케이 아 원근법 아, 이개새 개색... 오케이 다섯 개나 모아야 되네 우와한 번에 올라가기 나이스! 오 무슨 쇼컷 어 여기도 작물 담아줘야 되나보다 바구니가 있어? 많이 담아야겠는데 이걸? 아이 아니 나 바구니를 못못 찾고 바구니 어디 있어 이러고 했는데 아. 이거였구나 어다 담았다 뭐야 내일만 나오면 됐네 내가 소박해 나오나 와 이봐요 뼈다기 얻어서 하는 게 모자 사는 거인 게 이상해. 야왜 농작물 서리해가 <웃음> 아니 뭐 이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붉은 브로콜리 딸기맛 브로콜리가 맛있겠다 쟤네 계속 여기서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이러고 있는데 <웃음> 키워야겠는데 버리지 얘들아 잘가 어? 이리 와 이스 어? 다시 태어나 어? 뭐야 다시 태어나? 열어봐. 일단 어, 요거 음... 울타리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거부터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에 물 나오는 거 잠그면 잠궈야 되나? 반대, 반대... 아... 이렇게 해도 잠기는구나? 어, 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걸 잠궈서 뒤쪽에 있는 걸 먹으러 가게 해야되는 거 같은데 그럼 이제 열렸으니까 다시 다시 틀어? 트러... 잡... 일단 뒤로 가보자 음. 넌왜 따라와? 제 <웃음> 뭐야 우리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버려 쇼 컷을 만들고 음. 아 쟤네 저기에서 먹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면 되네 그렇네 오케이 얼른 가자. 싱그러 근데 우리 뼈다귀 다 모았어? 우리 뼈다귀 이번 맵다 모았어? 다음 스테이지 있을 거 같은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 가까이 다가가 임열잖아 여기에서 열매 놔두고 그냥 가보자 토하려나? 어? 뭐지? 멍청이 구여 그냥 저걸 들고 왔느냐가 문제인건가? 그..그런가봐 <웃음> 뭐야 굳이.. 안..들..들고 안들어 갔다네 이렇게 허술하다니 게임이 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저 괴물들이 음. 뛰쳐나간다 오 어, 인공지능 되게 좋다 찾았다 음. 짜잔 음. 어 네보 난 수박, 수박까지 수박을 먹으려 그래 쟤네 어 이거 이길 열어야 되나? 수박을 먹여야 되나 봐 쟤네한테 먹으러 간다 먹으러 간다 먹는다 아 그래야 길이 열리네 아이 우리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 여긴 애들은 아못 온대. 저 과일 쳐먹는 애들. 오야 음. 어, 뭐야? 여주는 저 저기에 넣어야 되나 보네. 요리하려고. 나 이거 물고 갈게. 이거 들어. 하나씩 물자. 자자자자자. 황금맛. 와 우리까지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레이텔 뭐야? 야잡 됐다 아또 낑겼어 나 혼자라도 야, 탈출하겠어 너무... <웃음> 친구야 아, 살려줘! 리스폰 됐다 아다 넣어진 상태네 오 황금라임 어? 황금파 네, 네, 파슬리 또 빠진다 또 빠진다 오케이 더 있어야 되나 봐 마지막 하나 더있다 황금 달걀 뭘 있었군 와 같이 요리된다 예스 베베 오굿 무사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됐다 형나 신경쓰이는 거 발견했어 뭔데? 아 아니네 뭐지? 아니 위에 매달린 거 중에 빨간 거, 거 혼자만 움직이긴네아 그래? 포장소 <웃음> <웃음> 뭐야? 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먹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존대 먹어 존대 먹어, 존대 먹어, 존대 먹어 옆에, 옆에 것저 <웃음> <먹어요. 웃음> <웃음> 쟤, 쟤, 쟤, 쟤, 쟤 미친놈 거 뺏어 먹야쟤왜 <웃음> 저렇게 먹어 미친 놈거먹 군복해 이겼다 <웃음> 오, 위험했다 저, 저쟤 핑크 왜 이렇게 잘먹 <웃음> 트로피 <웃음> <웃음> 와 이리! 이에꽂아주면 되나? 우와 o 아아 o o o Wooo! w o 어떻게? 뭐가 될것 같아서. 근데 이 o Wooo! 의미가 없나? 일단 이거 가져가야지. 그래야 다음 스테이지 가지 턱질해야돼 오. 오 가자 걔 주지마 눈앞에 던져놔 <웃음> 넌 절대 이것을 먹지 못할 것이야 과일맛 개 어때? 과일맛 개 과일맛 개? 우와 그 맛을 상상하면서 우리를 삼켰을 거 아니야 음. 와, 쎈다트 너무 좋아요 수고 아, 정, 정, 정. 왜 먹는 거야 근데? 있으니까 어, 몸 부풀었어 먹어서 <웃음>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래 아, 진짜 뭐 하는 거지 음아 여기에다가 줘야 되나? 어 뭐야 고추가 자라와와와와와와 어, 부... <웃음> 매운거 먹으니까 매운거 먹으니까 입에서 불이 나네 당겨 당겨 <웃음> 좋아요 탄성 너무 좋은거 아니야? 맞아 이게? 아 길을 열긴 열었네. 맞는 거 같은데. <웃음> 네가 먹으니까 내가 물을 뽑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자 가자. 뭐저 어, 뭐냐 위로 빠르게 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왼쪽에 뼈다기 있어. 물. 아 오케이. 야 그거 당기지 말고 그거 당기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아, 아, 물. 뭐.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걸 왜 처먹어!!! 됐어 됐어 가열 h 열 뭐야 왜왜안 자라 아~~오케이 먹고 저거 태워! 아래쪽에 있는 거. 아, 래쪽에 있는거 오케이 둘다 태워 오케이 오케이 아 you in t 내가 볼게 됐다. 뭔가 그거 같아 그... 고무호수 길게 늘린거꽉 빨리 지져! 어 그... 고무호수 길게 늘린거물 세게 틀면은 무슨 뱀 마냥 꿈틀대면서 물 개풍짱 어? 근데 여기 히든이 아닌 거 같은데 돌아가 그러게 저 뒤로 올라가야 되나 봐 빨리 가야 되니까 저거 먹자 저거 먹으면 빠르던데 아 콘어불불아콘 아, 튀겨줘야 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 달려 오케이. 됐다 <웃음> 짜잔 뭐야 <웃음> 뭐야 아 모자가 필요했던 거야 콘도 필요했던 거 같은데 예 yeah. 아니, 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다 우리한테 해달래? <웃음> 맨, 원래 게임 캐스트랑 없... 그런 것 거... 가만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웃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진짜 손과 발이 없네? 아니, 아니 계속 저 멀뚱멀뚱 서 있잖아, 우리가 해줄 때까지. <웃음> <웃음> 아, 개 <웃음> 웃겨. 이거, 이거 지가 가지 가면 되는데, 이거. 가만히 서서, 오, 그게 없네. 아니 저, 제, 저 새끼 키 커서 그냥 뒤돌아가지고 올라가서 <웃음> 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거 어? <웃음> 아 너무 웃겨. 이런 뭐지? <웃음> 이렇게 해서 물을 됐다.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저저저 어, 저, 저, 저거 요것도 키울 수있겠는데 토마토? 어 그러네. 아니 저 자식이 아 수박을 내려서 토마토를 못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그런 어, 우린 토마토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엄마야개 빠르게 해야 돼. 자, 나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물게, 내가 물게, 내가 물게. 오케이. <목소리>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가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맞네. 이제 목소리> <먹는데 시간이 걸리네. 웃음>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알아? 오 오. 형이 늘어나서 못 잡아가. 아 네가 놔야 되네. 그럼 튕겨져 나가. 저저 이거 이거 어 이걸 이걸 계속 밟아서 한번더한번 더. 알고 가차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뭔가 몸에뭘 두르고 있는 거지 어 나왔다 음.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저것도다 모았고 저도 다 모았고 완벽 먹지 마이 자식아 <웃음> <웃음> 어, 입에다가 과일만 좋아. 쑤셔 넣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뱀자식. 뱀, 뱀 자린고비 좋내 함, 초콜릿 포보다 우와. 우와. 오케이. 이거 뭐가 생긴 거 같은데? 저기 못생긴 애 말고 하면 음, 더... 어? 뭐야? 뭐? 친구들이 생겼네? 우리 몇개 있지? 일곱 개. 일곱 개? 여기 있는 거다살 수도 있겠는데? Later. 좋아, 다 열었다. <웃음> 왜 이렇게 자꾸 늘렸다, 줄였다 해? <웃음> 재밌잖아. <웃음> 가자. 맛있겠다 시스테이지 순대 순대 스프링 <웃음> 아, 진짜 진짜 순대야? 아니, 겠지 몰라 근데 순대라고 돼있는 e 선..선대라고 써있긴 하네 선대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순대, 순대. <웃음> 가자 o s 이 n 아니잖아 순 o s 저거 어 맛있겠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생각나는 얘는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물도 없는데? 우와 헉, 벽이 초콜릿이야 너무 맛있게 생겼다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왜 초콜릿이 이렇게 맛있는 모양일까? 이거 좀 뭔가 물 온천 물을 틀어줘야 될것 같은데. 저 저기 도 오르막길 있다. 아이스크림에 과일을 넣는 걸썬데이라고 하는. 아 뭐야? 그 롯데리아의 썬데이뭐그 아이스크림인데 그거랑 같은 안나다고 음. 공구 박스 갖고 오래. <웃음> 우리 일어나서 들고 오면 되잖아. <웃음> 오 마시멜로우 박에 오. 어 나도 위생상 괜찮다면 초콜릿 목욕 해보고 싶다. 좋네 마시면서. 운이 어마어마하게 될 듯. 엉덩 응, 막 토하는데. 초콜릿 토. 저 키우자 저거. 음. 개, 개 커지네. 그러게 뽕실뽕실하게 생겼다. 아저 있다. 아이 또들어 언제 돌아. 금방 간다. 방금 빼다길 위해서. 야! 니는 좋겠다 모두탕 안 간지 오래됐네 나도 나 찜질방 아. 놀러 가고 싶은데 희쁨이가 안 좋아해 아 그래 자요 아, 탕에 몸 담그는 거개좋아하 어. 아. 뭐야 샘 <웃음> 공고 박스가 아닌데? 아니 장난 아나 아, 샌드위치 나왔는데 이 도시락을 왜 우리가 배달해!!!! 꼴탱이가 없네 아니, 근데 보니까 옆에 친구들은 다 먹었는데 집만못 먹고 있네 아 그런 거구나 슬플 수 있지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니 앉아있는 것도 죽네 게을러 보이게 앉아있지 <웃음> 나를 보는 거 같아 이제 어떻게 해 가지? 이거 맞아?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뭐지? 돌아가는데 형이 보니까 빙빙 돌아가는 회전보험아처럼 엥? 어? 뭐지? 응? 의도치 않게 아 이거 물레방아구나 마개를 뺐나봐 우리 위로 올라가 원래 이렇게 가야되는건데 우리 크기한테 네야물좀 <웃음> 떠와도 돼? 네 떠오세요 조금만 쉽시다잉 어? 가만히 놔두니까 잔다 얘네들 자고 있지만 귀엽지만 몸이 에이? 늘어난다면 우르르르 순대 순대 썰기 전에 이런 모양인데 레이어 일어나 밥안 먹었어? 어나 거의 일어나자마자 바로 온 거라서 초콜릿 뽑을 수 있네 우와 대박 녹여 녹여 우와 오. 너무 좋아 이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초콜릿이 타거든요 중탕을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하나만 넣었는데 근데 다 차네 야 근데 이거 가져갈거야 내거야내 초콜릿 <웃음> 우와아아아아아 오예 뭔가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음. 아, 확실히 그치? 아동용 게임, 여러분 거 좋아하잖아. 더, 더럽고 뭔가 괴상한 희한한... 괴상 <웃음> 희한이라니... 빨리 빨리 빨리... 너야, 나 죽어. <웃음> 아니. 어, 낑겼어! 징그러! 아니 늘리지 말라고! <웃음> 아 물어야 되는데 어디 <웃음> 위에 뭐야 저거? 어? 어 네. 여기 있다 뭐 뭐야? 아, 형 안 돼! 이거 풀려!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게! 갔다와! 아우씨 내가 여길 보어야겠다어 됐다! 자자! 들고 자, 왔어! 어. 고고! 들고 왔다니까? 아 버그인가? 들고 왔어 나. 너 입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여! 아 그래? 나 들고 있는데? 버그.. 버그인가 봐 어, 가자! 버그인가 봐! 딸기 맛있겠다 구는이 친구는 는구는 입을 여는구만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얘구뭐바라는거 없나? 여기 길이더 있어 그러게 뭐지? 아, 음, 얘는 뭐지 근데? 그러게. 뼈다친처럼뭘살수는는 것도 아니고.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간다 <웃음> 음, 가야지 가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이네. 오 뭐야? 오 그림도 그려? 우와, 오 어... 멋있어 우리가 올라온 길이네요 오잘 그렸네 다 그리고 놀고 있네 야 크게 아, 되겠다 아. 야 마냥 놀고만 있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웃음> 가자 고미 okay. yeah. yeah. yeah. <laughs> 애들이또뭘 먹으려하네 보니까 반대쪽 거를 키워가지고 어 뭐야 쟤네 어? 온천에 몸 담그는데? 이거 놓으면 돌아가? 아 돌아가네 어, 응. 어? 뭐야 가자 반.. 대쪽거 반대쪽 거 이거? 아니 아니 위에 식물 있잖아 위에 잠깐만 나봐나봐나봐나봐나봐나봐 나나나나나 확실하게 돌려놔야 돼 됐다 안 됐다 하네 저기 저기 저거 있잖아 저거 점프 발판 있잖아 반대쪽에 아 그러네 아니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지금 그지 그냥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런거아 이게 내가 물을 뿜으면 그렇구나 음. 그럼 물이 줄어드네 음. 우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꺄우 씨 오케이 꺄우 씨 오른쪽 한번 갔다 가려고 그는데 제들로 왔군. 됐다. 휴후! 왜? 반대쪽 거 물어야 돼. <되는데> 노을까? <웃음> <웃음> 다른 바가니. 아, 어 그래. 나 봐. 나 지금이야.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와! 와! 오, 진짜 지지다 오, 단지에서 달리. <웃음> 오케이. 아 진짜 버그 천국이네. 고장 났다 이거. 문이 열린 상태로 가야 아, 되는데 요거는 그거를 자동으로 닫히는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갈게. 안 닿는데 거리가? 다시 다시 해봐봐 형. 나! 딱 나! 우와 우와 됐다. 어 어케 넘어왔노? 아 여기는 실패했을 때 있는 발판인가봐 이거 뭐지? 열어줘야 되나 본데 쟤네한테 아 그렇구나 음, 음. 그, 이거 한 명은, 한 명은 이거 열고 한 명은 요거 저거 먹어야겠다 좋가 얘들아 그 저거 먹어 찾는다 찾는다 가자 고마워 얘들아. 너네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구나. 식물 있다 식물. 아왜 이렇게 티가 안 나냐 이거? 됐다. 면안돼요 가자. 아 떨어진다. 음. 올라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긴 애 있는데. 우왕. 마시멜로. 마시멜로. 그왜 있는 거지? 뭐지? 막아야 되나? 아 막아야 되나 보다. 우와어 뭐지? 마, 어떻게 막지? 오 나, 어떻게 막았노? 그냥 뭔가 아다리가 맞았어. 형이 잡고 내또 요걸 떼야 되나? 와! 다못 올라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쪽을 잡아야 되나 봐. 저거 먹으러 가나? 오, 열었다. 어. 에이,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체리 좋아해? 체리? 그냥 저 r 케이크에 올라가 있으면 먹는? 난 케이크 위에 체리는 싫어 좀덜 익은 딱딱한 체리가 좋아 이거 뭐야? 어?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저기서 초코 분수를 뿜어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저코저코 분수 드려요? <웃음> 뜨겁게 부어줄까? 저, 저기 저저 저 뭐냐 아래쪽에 식물도 있어 어디? 아좀 제발 너에게 다기를 아! <웃음> 있다. 오. 이거 뭐 어쩌라고? 어디 구멍을 막아야되지않을까? 아저 위쪽있다 위쪽 위쪽을 막으면 돼 됐다 아직도 안됐나? 이 다음에 뭐 밸브같은거를 틀어야되나? 일단 막을거 다 막았거든? 가보자 <웃음> 아 저기 그게 있네 이렇게 틀면 그치 나머지가 막혀있으니까 우와 오 별이 오, 되었다가 그래. 다시 내려오셨네요. 뭐 머리로 떨어졌는데 괜찮은 거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올라가자. 여닫이 주세요. 와우 수박이다. 정신 좀 차리고 줘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데? 아굿몇 개째냐? 네개 중에 세개 이제야! 마지막 하나 어디로 가야 돼? 저쪽이다 도토리 하나 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위에 맷우 우후~~~~~ 자 어? 뭐야 어? 뼈 하나 못 찾았다 이런 다들 똑같네. 유감. 순대 스프링. 자 여기까지 만할까? 즐길만큼 즐긴 것 같은데. 그래서 끝자. 자 이렇게 메데터와 재밌게 즐겨본 포그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이거 애들이 플레이하면 진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기괴하면서 귀엽고 색채도 알록달록. 아아! 이거 말고도 스테이지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분량은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게 지금 한 챕터인 거잖아 심지어 이거 다 하고 나서도 더큰 스테이지 그렇지.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아직 다 하지도 못했어 Later. 옷 사러 가자 아, 다 사지 않았나? 이게 스테이지 진행할 때마다 품목이 조금씩 추가되는 아. 것 같더라고 아니네 아, 그러네 네. 생겼네 어? 어디? 위에 위에 캡슐 하나 새로 생겼어 그래? 응. 어디? 여 어?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안 보여?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버그도 많은. 버그도 많은 게임인 거같고보아 이씨 버그가 좀 많네. 아무튼 버그스라는 게임. 포그스 아니고 버그스. 버그스. <웃음> <웃음> 어딘 버그스. 어? 다시 들어가 보자. 들어가면 이제 보일 거야 내가.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와, 아이스크림이다. 음. 난 블루베리맛 아이스크림. 넌 소다맛 아이스크림이냐? 얘를 찾아볼게. 자, 포그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아주 재밌게 잘 플레이 했네요. 마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 메데터. 야, 야. 어?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빙글빙글 <웃음> 빙글 도는 거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음.